네 안녕하세요 아잉툴 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전동공구 해외 직구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디월트 대리점을 해서 비추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왜 비추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규격이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기억나시나요? DCF-887P2 해외 직구는 m b d m z 일명 단면 비트용이었고 국내에 유통되는 887P2는 일명 MZ-MB, 즉 양면 비트용이죠.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용에 양면 비트를 꽂으니까 제대로 안 꽂히고 뚝 떨어졌던 겁니다. 887P2를 직구를 하면 한마디로 MB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 돈이 또 드는 거고요. 참고로 맡기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지사항에 MZ, MZ에 m z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보거 밑에 공지사항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AS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월트가 국내 충전 공구시장에서 1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AS도 한몫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월트는 구매일로부터 1년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은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국내에 정식 제품에 하나는 거고요 직구는 어떻게 되냐 해외 직구한 제품이 한국에서도 정식 출시된 제품이고 부품이 호환 가능한 경우에는 유상 as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이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일 경우 이 말은 해외 직구를 했는데 만일에 이 제품이 한국에서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 그럼 as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굳이 디월트 한국지사가 자기들이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부품까지 다 가지고 있을 순 없죠. 두 번째, 부품이 호환 가능한 경우. 한국에 정식 출시된 제품이더라도 이건 부품이 다를 수 있다는 라걸 뜻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DCF-887P2. 이것도 똑같은 887P2지만 직구랑 국내 제품이랑 부품이 다르다는 사실. 일례로 예전에 딱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손님이 라벨을 다 떼고 오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직구인데 직구 숨기려고 라벨 떼고 오셨어요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뜯어보면 딱 알거든요 아 이게 직구한 제품인지 아니면 국내 정식 발매된 제품인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유상 as는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유상이란 뜻입니다 무상 as는 없습니다 디월트 해외 직구할 때는 as 비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월트의 모든 브러시리스 제품은 스위치랑 모터가 붙어있습니다 제가 dcf-887 p2 분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모터랑 스위치가 붙어있죠 이 말은 뭐냐 스위치가 고장 났다 그러면 스위치만 바꾸는게 아니라 모터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온 d c g 405 수리 제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치가 녹았다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기사님이 수리비 과다로 스위치만 임시 수리 했습니다 스위치가 그리 비싸냐고 생각하실텐데요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거 dcg 405 단면도입니다 여기서 4번 보시면 4번이 스위치 인데 하나뭐더 있죠 모터입니다 한마디로 스위치를 갈려면 모터까지 갈아야 되기 때문에 as 기사님이 수리비 과다로 임시 처분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봐도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닌 유상 as 가됐고요 사실 디월트 국내 제품은 위와 같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면 모터 같은 경우에는 3년 무상 보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그런게 얄짤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했죠 디월트 브러시리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랑 스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다 갈아야 됩니다. 이런 AS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굳이 디월트 충전 공구를 직구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좀못 느낀다는 거죠. 만일에 내가 좀기계에 대해 잘 알고 그다음에 전동 공구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해외 직구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기계에 대해 잘 알고 거기다가 악세사리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해외 직구를 추천합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해외 직구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부품 규격 as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디올트 충전 공구 해외 직구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